안녕하세요. 파도사의 파비앙입니다. 오늘은 제가 팬 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너키박스와 만년필 한자를 샀는데요. 일단 너키박스 를 뜯어보기 전에 일단 이 만년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만년필은 몬테그라파에서 나온 어, 헤레포, 에, 하, 그, 그리스노마시나 어, 그리스노마시나에서 나온 그 만년필인데요. 그리스노마시나에서 나온 그 헤르, 헤르메스? 헤르메스 만년필인데요. 헤르메스, 여기, 이렇게, 헤르메스 지팡이가 그려진 만년필입니다.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약 24만 4천원 으로 되어 있고요 24만원? 24만 4천원 으로 24 되어 있는데요. 일단, 모양이 되게 예쁘죠? 네, 푸른빛이 감도는 만년필입니다. 푸른빛이 감도는 만년필인데, 어, 만년필 자체는 특별할 것 같고, 안에 보니까, 어 역시, 촉, 분화는 잘 되어 있네요. 촉 분화도 잘 되어 있고, 피드도 뭐, 딱히 어딘가 무난되거나 그런지 않습니다. 안에 컨버터가 요 안에 들어가 있나? 요 안에는 카트리지 두 개랑, 카트리지 두 개랑, 여기에 뭐, 사용 설명서, 뭐, 보증서,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보증서는 여기에, 봉선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봉선 이렇게 카두케우스 블루 e f 닙이라고딱 적혀져 있습니다 2010년 9월 7일 이렇게 박혀져 있고요 일단 박스는 보관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역시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여기 행운의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박스 럭키박스를 해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좀 농록을 보니까 대부분 20만원이 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구매를 했는데 아,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어우, 씨. 어, 이것도 몬테그라파거네요 아니다. 제로인데, 어 어, 박스가 꽤 크네요? 박스가 꽤 큰데, 모멘토 제로 오 모멘토 제로 이것도 가볍게 나간 제품이죠 모멘토 제로가 들어가 있는데 모멘토 제로 피스톤 오꽤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꽤 좋은 게 들어가 있는데 어 네오나르도에서 나온 건데 이게 아마 팬사랑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, 오 밴드 퍼플 FP, F p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탈리아 종용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그다 몬테, 어, 피스톤? 어, 그래도, 뭐, 어차피 설명서가 이렇게 쫙 있는데. 어, 일단, 잉크 한병 들어가 있어요. 잉크 한병 블루색으로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만년필 본체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되게 고급스러운 포장이다. 어, 이런 걸 20만원에? 어, 되게 색깔도 예뻐요. 색깔도 되게 예쁘고 오, 되게 예쁘게 잘 뽑혔어요 예쁜게 잘 뽑혔는데 그 노즈골드님입니다 심지어 오 이거 한정판인데? 제가 이거 한정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당첨된다고와 랜덤박스 살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팬사랑에서 열심히 사주십시오 네, 이거 창업 팬사랑에서 뭐 제가 뭐 받은 건 아니고요 받은 건 아니고, 그냥 펜스 안에서 구입을 했는데, 요게 제가 알기로는, 노즈골드님, 이게, 저게 얼마지? 얼마짜리, 이거 피스톤 필러인가, 근데? 피스톤 필러네요. 피스톤 필러 제품으로서, 어꽤 좋은 만년필이란걸알수 있습니다. 이게 꽤 좋은 만년필인데, 이것도 한 3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요게 들어가 있네요. 네. 솔직히 제가 기대했던 제품은, 그, 해리포터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꽤 좋은 게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여기까지 팟도사사의 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한 번씩만 누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